자, 사랑하는 사이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택배로 받은 방어회입니다 대방어 네. 요 대방어는 제가 항상 해산물이나 과메기 아니면 대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자주 시켜먹는 포항의 정직한 수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품 구성은요 어, 6kg 이상짜리 방어가 있고 10kg 이상짜리 방어가 있습니다 저는 어, 10kg 이상짜리 방어 약 350g 택배비 포함 36,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자 초고추장 하나 그리고 김두개 그리고 여기 어, 와사비랑 간장 이렇게 해가지고 예, 보내주고 있습니다. 자 오늘은 바로 예, 김치 말 하나 추가해서 딱 택배 온 이대로 해가지고 딱 바로 뜯어서 예, 바로 현장 가는 게좀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박스에서 받은 거를 이제 바로 이제 뺀 거거든요. 네. 예. 비� h 잘돼 있습니다 자자 <웃음> 야, 음. 어 지금 제가 먹은 부위가 등살 쪽인 것 같은데 어, 담백합니다. 역시 겨울 방어는 쪽아 살짝 좀 아래로 내려가서 뱃살 쪽 이쪽에 가야 좀, 좀 기름진 맛을 또 제대로 딱 느낄 수 있죠. 음. 음. 야, 이 배꼽살 쪽. 이게 아주 진짜, 음. 어님비딱 찍어서. 에휴, 사다. 음. 나랑, 요거지? 아이, 겨울 방어는 확실히, 은은하니, 기름진 기름진회가, 저는 그렇게 썩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한, 소주 안주 하기에는, 별미로 한 네다섯 종 정도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담백한 부위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, 아, 우 하나 더 먹자. 음. 다음 배 쪽살. 음. 아우. 나한잔 또. 제가 작년에 일본상 방어를 먹었다가 영상을 이제 좀 내린 게 있습니다. 이렇게 내린 게 뭐였냐면, 시청자분들이 한말한게 아니라, 그, 업주분께서 제가 너무 기름 좋해가지고잘못 먹으니까 영상을 좀 내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<웃음> 근데 지금 제가 먹은 건 이게 동해안 방어거든요? 아 어, 기름짐은, 그, 일산 방어에 비해서 조금, 어, 적습니다. 그 저는, 아, 그좀 담백한 게 저는 이게 좀 굉장히 또 맞는 것 같거든요? 근데 배꼽살로 가면 또 기름지고, 예. 네. 어. 자음음 음. 김도 준 거니까 음. 김에다가 안장. 알았 음. 이쪽 아래쪽 약간 기름 맛 같은데가 좀 씹는 재미가 굉장히 좋아요. 자, 아, 자자. 음. 음 이거 게 사각사각하면서 재밌습니다 식감이 아. 아, 김에 장. 나 아, 가자. 어, 음다 아, 제가 작년에 그 잠깐 올렸다가 내렸던 그 일본산 방어보다는 사실 기름짐은 좀 덜하지만 저는 그래도 좀더 담백하고 또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, 저는. 예, 개인적으로 만족했습니다. 예. 자, 여러분들 바야흐로 어, 겨울 방어철이 시작을 했습니다. 혹시 오늘 저녁은 어, 방어의 소주 한잔 어떠실까요? 예, 그리고 혹시나 손님 오신다 그러면 이렇게 좀 택배로 미리 주문해가지고 좀 보관하셨다가